뚜카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뚜기입니다 어 벌써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또한 해가 좀슬을젖 물어가는 시기가 된 만큼 올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많이 조금 혼란스러우신 분들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만큼 조금 약간 좀 돌아보는 시점 자기개발에 다시 또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인 만큼 오늘은 조금 그것과 관련된 생산성 있는. 메모 어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그리고 두 운영체제에서 모두 함께 쓸수 있는 괜찮은 어플 종류 세가지를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iO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가 추천하는 메모 앱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앱은 바로 이 피아노라는 어플입니다 피아노라는 어플, 뭐 메모 어플들이 뭐 이렇게 생겼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 의미가 뭔지 조금은 이해는 가실 겁니다 자 피아노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제공을 하는 어플이고요 무료임에도 꽤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을어 일단 아이폰의 사용자 환경과 연동이 잘 된다는 점을 첫 번째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연락처라든지 일정 기능과 같은 것들이 아이폰의 기본 앱들과 연동이 잘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위치 저장 기능이라든지 링크 복사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바로 아이폰과 연동이 돼서 저장이 되고 메모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볼수 있는 어플인데요. 어, 특히나 많은 메모 어플들에서 제공하는 마크다운 기능이라든지 형광펜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특히 형광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피아노 어플의 뭐 특이한 좀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이 형광펜을 쳤을 때이 글자들이 주르륵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가는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 이런 점에서 피아노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기도 합니다 뭐 메모 합치기, 잠금과 같은 기능들도 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어플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유료로 제한이 걸려 있어서 좀 불편한 경우도 있는데 피아노 어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소개할 거지만 노션이라는 어플이 있죠?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처럼 줄 단위로 뭐 편집이나 복사, 뭐, 뭐 여타의 뭐 편집 기능이다 되어 있어서 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집 기능이기도 합니다. 어, 또 피아노 어플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감성 메모장입니다 그거에 걸맞게 가장 또 많이 홍보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모지를 통한 체크리스트와 투두리스트 제작 기능인데요 뭐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예쁘고 유연하게 메모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뿐만 아니라 해시태그를 이용한 어, 메모 구분이 가능하고 검색도 가능해서 뭐기존의뭐이 피아노 어플 이전에 조금 인기를 끌었었던 베어라는 어플 있죠? 이것처럼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메모관리를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제외하고는 뭐 제일 괜찮은 앱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보편적으로 메모 기능이 꽤 충실하다고 볼수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메모 앱을 추천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메모 앱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보니까 기존에 이제 강세를 보이던 메모 앱들을 꾸준히 사용하시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구글캡이라든지 뭐 삼성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트 앱을 사용하실 테고 또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뭐 에버노트 같이 기존에 좀 유명하던 메모 어플을 사용하실 텐데 사실 메모 어플이라고 하면은 빠르게 메모하고 빠르게 확인하고 어디서든지 금방금방 확인하고 집어넣고 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뭐 얘기했던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좀 덜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디어 노트라는 앱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의성이 매우 특출난 어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플을 실행할 경우 바로 이 메인 화면 구석에 버튼이 생기는데요 이 위젯 같은 경우에는 메모장을 바로 숨기고 꺼내볼 수 있고 별도로 어플을 메인으로 실행하지 않더라도 사이드로 실행해서 메모를 바로 바로 확인하고 메모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 메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쓰기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뭐 라벨을 통해서 또 메모들끼리 구별이 가능합니다 뭐 동일하게 아까 얘기했던 피아노처럼 뭐 해시태그 기능이나 보시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구글과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아이디어 노트를 깔아두면 은 핸드폰에서 저장했던 어, 메모 목록을 그대로 컴퓨터에서 똑같이 확인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사실 요즘엔 이런 기능안 되면 사람들이 잘안 쓰려고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뭐 이런 기능들을 유료로 제공하는 어플들도 있기 때문에 무료인 어플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은 약간좀 메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직관적으로 우선순위 메모를 화면에서 바로바로 바로 조정도 가능하고 어, 사진 메모도 가능합니다 또한 투두 리스트도 제공하고 뭐 일정 관리나 잠금 메모 등의 기능들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어서요 기능적으로도 크게 다른 어플들에 비해서 뒤처지진 않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두 어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메모라는 부분에만 좀 주력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제가 지금 소개 드리려고 하는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강력한 기능들을 여러모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던 노션이라는 어플인데요 어, 노션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뭐 ios, 뭐 컴퓨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고요 뭐 최근 한 1, 2년 전부터 많은 스타트업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생산성 어플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일단 이 노션이라는 어플 자체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메모뿐만 아니라 웹페이지라든지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데에도 특화가 되어있고 더구나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홈페이지라든지 채용 공고나 뭐 설문조사 같은 걸할수 있는 페이지를 이 노션에다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이 노션의 장점이라면 간단한 투두리스트나 체크리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템플릿을 추가를 해서 업무관리라든지 스케줄관리, 블로그형 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월별, 주별, 일별 모든 관리들을 쉽게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템플릿이 많다 보니까 어플에 익숙하지 않거나 뭔가 만드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한 번에 직관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기록을 할수 있다는 점이 꽤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준 페이지나 메모들을 잠금을 통해서 본인만 볼수 있을 뿐 아니라 어, 링크라든지 뭐 공유를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들끼리 한 번에 주고받고 보고 편집하고 멘션이나 댓글을 달아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동으로 코워크한는데도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보안성 면에서 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개인이 사용을 하다가도 뭐 포트폴리오로 공유를 한다든지 성과 공유를 하기도꽤 괜찮은 어플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폴더형 구조가 아니라 트리형 구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홈페이지나 웹페이지처럼 상위 메뉴, 하위 메뉴로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바로 왔다갔다 직관적으로 하는 게 편할 뿐만 아니라 마치 구를 파서 내려가는 것처럼 하위 문서를 계속해서 연결해 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사진이나 영상, 링크의 공유도 아주 자유롭고요. 그 구글 드라이브나 문서, 설문지 삽입이라든지 PDF나 한글 파일, 개발자를 위한 코드 삽입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기능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노션이 또 주목을 받았 이유 중 하나가 그몇 가지 어떤 단점들마저도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단점 중에 몇 가지가 바로 이제 입력은 한글이 되는데 뭐 메뉴라든지 템플릿 확인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한글 지원이 안 돼서 좀 불편하다는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 사용자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한글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해소가 되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무료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입력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좀 무료 사용자들의 한에서 다 풀려가지고 이제는 뭐 그런 용량 걱정 없이 쓸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버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메모 어플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앞선 두 가지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핸드폰에서 라이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플들이기 때문에 뭐, 메모라는 기능에만 좀 특화가 되어 있었던 반면에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노션 같은 경우에는 메모의 기능을 좀 범주를 벗어나서 생산성 어플의 끝판왕이라고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모쪼록 좀 이런 어플들을 최대치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게 편하게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다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얘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박